간단하게 만두를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입고 해서 뭘 먹을까 지금 고민인데 불금이니까 역시 응. 맥주에 어울릴 만한 안주가 집에 있는데 얼른 순대를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이거 피코크에서 나온 맛있는 순대인데 지난번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이게 보니까, 그, 어, 쫀득쫀득해요. <목소리> 이거 엄마가 만든 된장이에요. 소금이 없어서 된장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 하지. 먹방 씻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카메라가 더 내려가야 되나? 대충 할게요. 이거는 물 갓김치예요. 물 갓김치. 푸어 부어버렸네. 순대랑 갓김치 물이 지금 섞여버렸어 으. 이런데. 아령 시맥주 응. 집에 기네스밖에 없어서 기네스 마시는 거예요 이야. 다양한 맥주를 사다 놓긴 하는데 비네스도 맛있더라고요. 아 근데 거품이 너무 많다. 짱에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먹어봐야 돼. 순대가 쫀득쫀득하니 너무 맛있어요. 역시 김치는 갓김치 지금 동네측방에 은희경 작가 나오는데 은희경 작가 너무 재밌어요. 좀 소녀소녀 같아요. 자신의 쓸모없음을 발현할 때진정한 의미를 얻는 인간. 사람들이 자꾸 어떤 쓸모를 생각하는것 자체가 비트에 만들고 막 이런 게있나 봐요. 그래서 문학이쓸모는것때문에쓸모있다라고김 있는 것입니다. 질문 없어요. 그랬다가 고칠 때 아,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, 시니컬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텐트였구나 하는 그런 반성의 어떤 그 태도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그구 여러분? 소설 많이 읽으세요 <목소리> 왜 울지 지금 tv에서 나온 <목소리> 어떤 독자가 <목소리> 울면서 <목소리> 은희경 소설을 읽었다면서 눈물을 <목소리> 흉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<목소리> 제가 알고 있는 스도모는생각참 많아요. 그래서 공부분가시 너무 많고 너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정말 심하다 이도참 많아요. 근데 그가좀잘 울어요. 눈물이 좀 많거든요. 그런데 음, 사람들은 울지 말라 그래요. 왜 울지 말아야 될까요? 그 눈물을 참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? 어쩌면 눈물도 일종의 어, 자기 감정의 찌꺼기들 있잖아요. 쌓여있는 스트레스나 피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, 증오심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마음 안에 쓰레기들이 쌓이는데, 이거를 소각할 수는 없잖아요, 스스로. 내 눈물로 좀 씻어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, 감정들을. 슬픔도 마찬가지고. 아, 시원해. 저는 맥주를 집에서 마실 때 거의 한 캔만 마시거든요. 그리고 정말 정말 먹고 싶을 때두 캔. 와인은 <웃음> 두잔 정도 맛있는데 맥주는 한캔아 음. 된장이 너무 짜다 나 언제 산다 하냐 건조기요. 건조기는 아무래도 좀 상할 것 같아. 주로 마시면 트름이 나와서. 트름으로 <웃음> 김치가 없어요. 더 가져올까 했는데 순대도 없어서 국물. 이건 간 물김치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. 그래서 약간 순대의 느끼함을 이 물김치가 잡아줘요. 음. 맛있다. 음. 아 배불러... 배불러... 아, 도대체 먹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는 거지? 배불러... 아 배불러... 왜 먹방 못하겠어요? 먹방... 이거 먹는 것도 배부르네요... 오늘 우리 스 회원님께서 얼굴이 유독 좋아 보여요... <웃음> 아 재밌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<웃음> 나 혼자 산데 경수진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. 제가 그거 보고 산게 있거든요. 남편한테 혼날까 봐 속여놨어. 어요 혼자 쓰려고. 한번 해볼게요. 뭔지 보여줄게요. 배부른데? 그걸로 하면 라면이 끓을까? 라면이 끓었아 <웃음> 잘불러요려 <목소리도> 음, 부상국제영화제 했나 봐요 나 혼자 산다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